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간만에 컵니니용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중수분들도 꼭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컨텐츠 바로 초보자용 파워 용량 고르기 편입니다 물론 중수 고수쯤 되면 이 파워 용량은 보통 경험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겠죠 오늘 제가 보여드린 표를 보면 왜? 신성조가 대여섯 제품 그래픽카드 일일이 찾아서 어 얘네들의 평균 소비량 값을 넣어놨고 어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임 95 돌렸을 때 다양한 용도로 찾아보고 걔들의 평균 전력 소비량을 적어뒀기 때문에요 이거 보면 다알수 있잖아요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메모리 거기에다가 쿨러, 저장장치까지만싹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PC가 필요한 전력 소비량이 나오는 거죠 그 외에 또 기타 장치는 얼마 쓰는지 궁금하신 분 있을까봐 그것도 일일이 찾아 뒀습니다 단순히 찾아 두는 거에 끝내지 않고 밑에는 여러분 숫자 키만 하면 자동 계산을 해주는 어 그런 방식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어 도움이 좀될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늘은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한 5분 영상 줘도 될 겁니다 자. 내려놓고 표 어떻게 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CPU는 프라임을 돌렸을 때 그러니까 CPU를 100% 어느 정도 부하를 주고 여러분이 작업할 때 기준으로 전력 소비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30W 사이로 구간 안에 들어가는 거다 적어 놨어요 얘네들끼리 1, 2, 0 w 씩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요 사이에 전력 소비량을 보인다 생각하고 쓰면 될 겁니다 AMD 제품은 전부 다피 b o 를 켰다고 생각하고 짜놨습니다 왜? a m 는 대부분 피 b o 킨 상태로 쓰거나 아니면 보드에 따라서 전력 제한이 어느 정도 풀린 상태로 있는 보드는 피 b o 를안 키더라도 저 정도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b o 킨 상태로 전력 량을다 측정한 거를 기입해뒀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노멀 상태, 오버를 전혀 하지 않은 그거랑 그리고 전력 제한 해제 상태. 거기에다가 OC 상태. OC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많이 넣는 5.0에서 5.1 정도 국민 오버 했을 때 부하 상태로 전력량을 다 체크해서 넣어 놨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전력 소비량이 보통 20에서 30W 남짓이에요 좀저 밑에 저가형 메인보드 있잖아요 h 4 1 0칩4 이런거 그런거는 전력 소비량이 15W 17W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좀 고가형 뭐 아펙스라든지 갓나이카 라든지 이런거는 30W 이상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근데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메인보드가 모스펫 품질이 안좋거나 아니면 전원부 쿨링이 좀 부족해서 온도가 높게 찍히는 경우 어, 전력 변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CPU가 한 30W, 40W 더 먹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300W 먹는 데서 10% 정도 편차나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효율 격차에 따른 그래서 이 메인보드 사용 전력량이 어, 편차가 크게는 40W까지 날수 있다는 라걸 적어둔 겁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슬롯당 보통 2W 내외로 끝나요 더 이상 안 먹습니다 근데 튜닝 메모리에 LED도 박혀있고 여러분 수동 오버하면 은 5W까지도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2에서 6W로 조금 넉넉하게 잡아둔 상태고요 그래픽카드는 왜 이래 편차가 심해요? 하실 수가 있는데 3090 350W 가까이 먹는 제품이 있어요 슈프림 같은 거 여러분이 뭐 수동 오을를안 하더라도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파운드 세대션이 먹는 양인 340W 정도로 먹고 치우는 놈도 있고요 그래서 이 편차가 좀 심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지금 게임인시 평균이기 때문에 피크치는 저거보다 한2 3 0 w 더 먹고요 근데 다 여러분이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을 따로 했다면은 5 0갔다가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했던 게좀 보수적으로 넣었다 보셔야 돼요 그냥 순수 게임할 때만 기준이고 CPU는 보수적이보다 여러분 작업하는 것처럼 거의 100% 다 쓴다 생각하고 넣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이값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CPU는 약간 낮춰보셔도 좋고 그래픽카드는 약간 높여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버클럭을 하신 분 아니면은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고르신 분 그래서 그거 다 감안해서 대충 따지면 평균이 나온다 보시면 될 거예요 AMD 그래픽 카드도 나름 편차가 좀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보다는 전력 소비량이 좀 적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드게 있는데 여러분이 3060Ti가 60 라인업이라고 전력 소비량이 적은 줄 알고 500W 파워로 충분히 안되나요? 이런 분도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려워요 그냥 게임만 해도 240W까지도 먹는 제품이 꽤 있습니다 246W까지 먹는 제품도 있어요 요거는 피크치는 260W를 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근데다가 또 4060ti 나는 가성비 있게 3070만큼 오버클럭에 쓸래 그러면서 오버 때리면 거기서 또2 3 0 w 더 먹고요 그래서 이것만 막300 가까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게임만 하는데 가능해요 물론 노멀하게 쓰신 분은 200대 초중반은 끝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좀딱 맞춰서 사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그 주문 나는 분들 중에서 뭐 파워에 돈좀 아끼겠다고 파워 500W, 600W 집어넣고 여기다 3070, 3060 Ti 넣는 분들 꽤나 보이거든요 CPU가 그나마 이 AMD 어, 젠3 제품이면 좀 덜한데 거기다가 에막 1850K 집어넣고 이런 분들도 보여요 그런 경우는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생각을 하고 파워로 고르셔야 된다 여튼 대체적으로 AMD 쪽이 CPU든 그래픽카드는 전력 소비량이 최대치는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거기다 이제 쿨러 같은 경우에는 수냉 쿨러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펌프가 3에서 6W 정도를 먹어요. 거기다가 펜 하나당 또 3에서 6W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3열이고 펌프까지 있으면 많이 먹으면 20W 이상 먹는 거고요. 적게 먹어도 2열 뭐 이런 거는 한 12W 정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식으로 이런 적어놓고 여러분 평균값이 15집어 넣으셔도 별 상관없습니다 공냉쿨러 같은 경우에는 어, 트윈타워라서 팬이 두개 들어갔냐 아니면은 뭐 원타워 방식의 팬이 하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보통 10W 이하로 먹습니다 팬 하나에 전력소비량이 5W를 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완전 플로드로돌 때나 그 정도 먹거든요 그리고 시스템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또 RPM이 낮기 때문에 2W 정도로 먹고 치우는데 요새는 다 LED펜을 쓰잖아요 LED펜의 경우에는 LED 소자가 뭐 0. 몇씩 먹기 때문에 어 소자가 여러개 박혀있는 경우에는 한 6W까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5, 6W까지 그래서 이 정도의 중간값인 한4 정도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내가 팬을 그 시스템팬을 6개 쓴다 그러니까 캐스펜이 6개다 그럼 6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저장장치 SSD같은 경우 2.5인치 보통 평범하게 사용하는 애들은 1W 정도밖에 안 먹어요 근데 뭐 요새 엔드트 속도 빠른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한 8W까지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평균값 한 5W 정도 넣고 쓰시면 될 거예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고 쓰기할 때는 2W 정도밖에 안 먹습니다 근데 저게 처음에 부팅할 때 있죠 부팅 초기 구동시에는 한 20W 이상 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 플레이트 숫자가 좀 많은 거 고용량 하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읽고 쓰는데도 4, 5W 이상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 평균값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드 숫자만큼 곱하기 하셔야 되겠죠 기타 장치, LED 바 같은 경우에는 뭐 2W 정도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W 이하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되고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에다가 LED 많이 박혀있으면 한 3W 먹고요 일반적인 멤브레인 키보드에 LED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1W도 안 먹습니다 0.몇W 이렇게 찍혀 나와요 USB 선풍기는 3W, 4W 정도 휴대폰은 어떤 타입의 그 USB 포트를 꽂았냐에 따라서 2에서 7W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USB 모니터 같은 경우는 7W에서 10W 사이를 먹고요. 외장 하드, 뭐, DVD롬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먹습니다. 기타장치를 뭐 달았냐에 따라 그것도 다 하나씩 더 해줘야겠죠. 그럼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1900K 오버했다 치고, 거기에다가 메인보드 넣고, 메모리 풀백 넣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3080, 좀, 높은 등급의 뭐, 슈프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로스, 엑스트림 같은 거, 썼다. 스트릭스 같은 거 썼다. 그렇게, 그렇게 치고 400 놓고, 거기다 쿨러랑, 그, 저장장치, SSD 하나, 하드 하나 넣었다. 그다음 기타장치, 뭐, 이것저것 달거 아니에요. 키보드, 마우스도 있겠지만, 뭐, USB 외장, 외장, 하드라든지, 그런 거다 달았다 쳤을 때, 밑에 제가 적으면 돼요. 자, 300W, 30W, 16W, 400W, 뭐 이런식으로 적었죠 그럼 자동계산에서 합계가 나옵니다 815가 나왔어요 그리고 권장용량은 여유치 20%를 더 더해서 원래 딱저 용량만큼 사면은 그 파워를 오래 못써요 제가 예전에 한번 테스트 해본적이 있는데 6개월을 못버티더라고요그플러드로 계속 땡겼으면은 그래서 권장용량 여유분을 좀 두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웃음> 플러드 수치만큼 파워를 딱 맞췄으면은 원래 그래픽카드나 cpu는 피크치가 조금 더 쳤다 올라왔다 쳤다 올라왔다 그래요 특히 그래픽카드가 그런데 그런 사황 때문에 그 파워가 계속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유용량 20% 정도 주는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사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 내가 5900을 쓴다 칩시다 5900은 얼마 정도입니까? 제가 위에 적어놓은거 보면 p b 어 켰을때도 180w 내외일거예요 맞죠? 최대치를 일단 적겠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고급 쓴다 그럴 때 30이고, 뭐, 적당히. 게임 엣지 같은 쓰면은 뭐, 20W, 25W 적으면 되겠죠? 어, 메모리는 보통 풀뱅잘안 쓰니까, 어, 한 10W 적겠습니다. 두개 썼다 치고. 어, 그래픽카드는, 어, 나 그래도 5900이니까 좀 좋은 거 쓸래? 3080, 400W.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기, 기존 그대로 둘게요. 저장장치도. 하드 하나, SSD 하넣고그 기타 장치도 이 정도는 쓴다. 그래서 이거는 다, 고정을 두고 그럼 이제 밑에 것만 바꾸겠습니다 1 0트로 바꾸고 숫자만 적으면 돼요 2 0으로 바꾸고 여기서 CPU에서 180W로 바뀌었죠 그럼 학계가 자동으로 바뀌고 있죠 학계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5900에 3080쓸 때는 800W 정도면 충분하다 여유 용량이 20% 있다 그냥 피크치 사용 용량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어, 700W가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동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좀 편하죠? 그러니까 요 표보고 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딱 적으시고요 여기 예제에다가 쭉쭉쭉 적고 그 예제에 숫자만 따오는 거예요 몇 합든지 숫자만 따와서 밑에 적으면은 자동 계산돼서 합계가 나오고 거기에 맞는 권장 용량의 파워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참고 파워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자동 올림으로 하게 제가 설정을 해뒀어요 20% 다하고 자동 올림으로 바뀌게 자이표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컴 초보라도 신규 구매할 때 실수하지 않고 적정 용량의 파워를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뭐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 데이터 아닌가요? 맞죠? 제가 이거 만든다고 또뭐 하루 조금 넘게 시간 들여서 공들여서 만든 표고 요거 아시다시피 카페에 그냥 공개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퍼가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있는 값은 제가 한두 군데 사이트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많이 찾아봤어요. 어, K사전, 크렌즈, 그뭐 테크펍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테스트한 값도 있잖아요. 영상 지금까지 찍어온 거 그까이 다버무려서 만들었으니까 얼추 맞을 겁니다. 물론 오차 값이 충분히 크지만 뭐, 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하고 비레퍼런스 그리고 비레퍼도 하급하고 중급, 상급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입혀가지고 적합한 파워 잘 사시길 음, 잘 사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더 도움이 되는 표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물러갈게요 바이바이